조만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는 십사 일날 알려드릴게요. 더 이상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저 윰댕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지로 떠날 준비됐나요? 윰댕과 함께 오지는 어디 벤즈 세계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이제 VR로 볼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이런 장비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나 VR 데이트 그렇지 VR 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어, 그 VR로 소통을 할수 있고 VR을 쓰고 정말로 내가 그 공연을 보고 있는 듯한 그 각도에서 그 모습의 공연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집에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태양의 서커스 를 제가 보는 게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그 비싼 태양의 서커스를 끊어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러고 집에 왔어 아니면 뭐 그냥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 아 태양의 서커스 하나 보고 올까? 이렇게 해가지고 VR 끼고 태양의 서커스를 보고 오는 거예요 VR 세상에서 VR 스티커는 이런 겁니다 청하를 이렇게 볼수 있어 아, 잠깐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헐 통화가 저기 없어요 춤신 청아를 나만의 안무 쌤으로 오직 6 플러스에서만 뷰 플러스 씨실 청아가 5G. 없는데 청아가 있는 것처럼 어? 저렇게 해서 녹화를 할 수도 내가 있어요 내가 찍은 적이 없는데 우와 이런 게 된다고? 완전 신기해 제가, 저 같은 경우에도 뭐뭘 먹는다든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자전거를 불러준다든지 저렇게 스티커로 만들면 볼수 있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돌, 돌려가면서도 보고 구간반복도 보고 360도 돌려서 보고 위아래에서도 보고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영상들이 앞으로 이제 많아지고 즐길 거리가 다양해진다는 게 바로 이 오지의 LG 플러스 샵의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면 대도님이랑 저랑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지는 한판 대결. 4월 4일까지, 4월 4일까지. 대도님과 제가 추천하는 두 가지 코스 중에서 더 기대되는 코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만큼 투표했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4일까지거든요 투표한 사람의 팀이 이기면 갤럭시 S10 5G가 10명 치킨 100마리를 기프티콘으로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끊은 게 아니에요 오지는 어드벤처 영상을 공유를 하잖아요 추천 영상을 공유해주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경품이 나갑니다 바로 라스베거스 태양의 서커스 여행 패키지 2명 갤럭시 s 스 5G 2명 아까 전에도 10명인데 여기서 또 추가로 2명 LG 게이밍 모니터 3명 뭐 LG 유샵뭐 오지는 OG는 어드벤처 오지는 어드벤처 소문내기 뭐 오지는 어드벤처 뭐 영상, 영상공유 뭐 대도서관대, 윰댕, 유샵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우리 댕댕이들이 다 해먹어야 된다고요 다! 어? 우리 댕댕이분들이 다! 해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킨도 먹고 치킨도 먹고 우리 댕댕이 조회에서 라스베가스 당첨되면 진짜 저는 거기 당첨되는 분들과 함께 라스베가스 티켓을 끊을 겁니다 동행하겠다 하지마 라스베가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거는 제가 사줄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댕댕이 가 과연 걸릴지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대도서관을 찍으시겠습니까? 이거 저 투표하면 내일 피부가 좋아져 생각해봐요 언니 집에 왔는데 콘서트 보고 집에 왔는데 뭐 스포츠 보고 집에 왔는데 어머 뭐 안무 배울 수 있고 뭐다할수 뭐 있는 거예요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면 엔돌핀이 생성되고 엔돌핀이 생성되면서 이 수면의 질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람의 미소가 밝아지면서 이 얼굴의 피부도 좋아지고 노화 방지도 되고 그리고 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그러면 내가 행복지수가 올라가면 뭐가 바뀌냐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투표를 저에게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